자, 이거, 어 이거 저 적어 놨죠? 이게 번호를 다시 요영장을 하려면, 제가, 한글 재배열. 이게 중요한 거죠? 한글. 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해석을 쓸 거야. 다시 원래 복귀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자그 양방향을, 어, 그대로. 할게. 자, 우선, 이제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어 패밀리 어브 스컬러즈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 다람쥐 한 가족이 됐죠? 한글 쓸 거야 다람쥐 한 가족은 요거 뭐야 이거 여기다 다 채울 거야 가족은 자 끊었죠 산다 그다음에 이거 우드니까 자 어가 붙었는데도 s가 붙었죠? 이거는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현진. 응? 사실, 이런 식으로. Every morning. 끊어야 돼요. 매일 아침. 다시 한번 뭐라고? 매일 아침. 뭐가? 그 다람쥐들은 너 스콜. 다람쥐들은 다람쥐들. 은진 이렇게 어. 끊어주는 거야. 건넙니다. 건넌다. 여기까지 끊었어. 동작까지. 목적어 치면 돼. 이게 목적어예요. 도로를, 도로를 다시 끊어봐 풍종사두 개가 나왔는데 뭐하기 위해서 가봐 플레이하기 위해서 플레이는 뭐야놀 놀기 위하여 그리고 뭐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리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면 돼요 자, 내가 쓰는 해석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느끼려면 지웠을 때 다시 영작이 돼야 돼. 그죠? 어, 그래서, 자, 봐. 그날 오후에 늦게, 더 늦게, 더 늦게, 더 늦게, 이렇게 하자. 이미래를 계속 하면 돼요. 뭐, 그날, 그날에 더 늦게 끊어. 그들은, 즉, 바람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넌다 끊었죠? 그렇죠? 똑같이 끊어요. 도로를, 그 도로를, 이를 다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아, 왜, 왜, 왜 그날, 그날, 그날 더 늦게 왜, 왜 버선다? 뭐 여기 있잖아요. 뭐하기 위하여 또 나왔네요. 뭐, 돌아가기 다시 돌아 가기 위하여 라고 하면 된다. 어디로? 숲으로 숲으로 그 숲으로 라고 하면 되죠. 이따 오 됐지? 자, 다시 빠른 속도로. 어느 날 끊었다. 다람쥐들은, 그 다람쥐들은, 그 다람쥐들은, 오케이. 복수로. 자, 자, 여기 끊고, 여기, 여기 끊을게요. 건너고 있었다.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돼. 어? 과거 진행. 꿀이 그 있가고 어월크로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를 그 길을 그 도로를 자 빨리 표 좋아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알란씨가 알란씨도 미스터 알란이라고 하면 돼. 그냥 미스터 알란은 뭐하고 있었다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 중이었다 이것도 과아진행이야자 여기서 한번 끌게요 어디를 도로를 음, 음. 또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사야 되니까 도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도로로, 도로로, 도로 아래로. 그다음서 그냥 모았다 이런 데요모았다 그니 목적관 동작까지 끊었어. 그냥 목적하는 거에는 그 다람쥐들이 그 다람쥐들이 여기. 됐죠? 여기가 이제 목적보호 형태예요. 뭐 하는 것을? 길 건너는 것을 하면 되죠. 길을 건너는 것을 자, 그래서 어, 그네 이렇게 돼요. 어, 그는 말했다. 엔팅. 그럼 거, 그냥 육신시 그대로 어 인용보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표. 어인용보 그대로 넣었어요. 나는 두려워, 무서워 니다 뭐가? 예리아가 야, 뭐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 그 다람쥐들을 칠 것이다. 칠것여기가 먼저 동작까지 먼저 해볼게요. 칠까봐. 누구를, 그러한, 노드스쿨을 다람쥐들을.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복수를 단순히 그냥 해석해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영작하기 위해서는, 어,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직접 지켜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의욕이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 봐봐. 다시, 그럼으로 이렇게 나니다 그럼으로, 뭐가? 알란, 미스터 알란은, 알란 씨는, 메이드 e 사 b 이니까뭘만들냐지 한꺼번에 갈게요. 큰. 사인이니까퓨지판이죠퓨지판을 만들었다. 자, 됐어요. 이동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표지판이야. 그것은 적혀 있었다. 그렇죠? 말하다가 아니야,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혀 있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 6699 끝다운 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What's for? 어, 뭐야? 스코럴, 스코럴. 다람쥐 조심이야. 다람쥐 조심. 아 차로 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그는. 됐다. 그것을 주었다. 그것을 주었다. 어디까지 음. 익켰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한 거야. 어디에? 도로 가에. 도로 가에. 됐죠? 이거 보라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체크할까? 침내려 거기서. 관계 부산대야 그냥. 거기서. 거기서, 뭐, 운전자들. 웨어를 썼어. 운전자, 운동자만 이서 운전자들 그것을 볼수 있다, 됐죠? 그것을 볼수 있다, see, can see, 볼수 있다. 반응의 스캔이 반응돼도 뭐뭐할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냥 희망한다 이렇게 썼어. 그냥 희망한다. 그럼 대체로 희망할 거 아니에요? 그 표지판이 이렇게 돼요. 더 싸인 그 표지판이 뭐할 거라고? 자, 뭐. 자, 여기에 왜 방을 유지시키라 유지해 줄 거라고. 됐네. 뭐를? 이게 목적거야바람쥐들를 그다음에 이게 목적 뭐야? 응? 어? 어 안전한 상태로. 안전하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형용 조수 써야 됩니다. 뭐로부터? 자동차로부터. 프롬카 s 얘네 응 뭐?